우리 식스! 꼬마야, 넌 누구니? 저 옆에 있는 거 보아하니까 저걸로 저친구의 머리를 가격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역시 역시 만든 거였어 어떻게 저 거리를 안지키고 가냐 또? 달려 그냥 <웃음> 달리는 것도 안 되네 조인이 가야 되는 게 맞았구나 멀리 돌아서 아 이거 그냥 몰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피지컬로 먼저 집어서 머리를 때려야 되네 그러면 어우 됐다 모자 줍죠? 아, 이 친구 모자는 줍는 게 아니구나. 뚝배기를 그냥 가격... 아, 어, 됐다. 아, 또 무슨 애가 나올까? 씨, 무서운데? 또 어떤 징그러운 애가 어? 헉! 뭐 누굴 패고 있는데? 뭐지? 선생.. 아까 그 선생님 같기도 해요 되지 않는 걸로 뭐지? 설마 6가 맞고 있는 거 아니지? 이게 뭐지? 이거? <웃음> 맞네. 나 아까, 아까 저 병을 들길 잘했네. 병 떨어졌으면 바로 올라왔네. 근데 머리가 커지는 애라 아 머리가 커지는 일 안다 머리가 길어지는 애라 갈수 없는 구간이었어. 이렇게 졸로 가지? 바닥으로 못 내려가고 점 점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 저 어처구니가 없어서. 와, 씨. 야, 이, 나, 저 어처구니가 없어서, 씨. 없어서, 나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이에 모자가 숨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뭐가 안보여 그냥 절로 나가는게 맞는것 같죠? 아닌데? 여기도 올라가는 건가? 사다리 뭐 책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걸로 올라가나? 여기 같은데 아닌데 위에 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음... 저거 아닌가? 왜? 안 돼요 아닌가? 저거를 끌고 와볼까? 이거 끌고 올수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렇지 끌고 올수 있을 것 같았어 키가 안 닿아서 안 잡히는 거였어요 구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책을 막 태우는데? DLC 그 DLC 하면은 이집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집 구조랑 똑같이 생긴 똑같이 생겼는데? 뭐 열쇠를 구해야 돼요? 오그집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 거기에 한층까지 더 있으면 똑같은데? 여기는 위에 한 층이 더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병이 여기 있어 누가 또 지나가나 본데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기억이 일부 아까 처음에 만났던 그 검은 검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아무것도 없어 수도 없어 <웃음>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이랑 뭔 연관이 있나? 아까 학교 시계 보이는 거랑 좀 다른데 나낙사를 해놨네 어? 이건 체스말? 이건 안 집어지네 그렇지 아하 오호 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꽂아 그렇지 오 체스말이 있어? 를 풀어야... 어, 잠깐만. 근데 뭐가지? 야 잠깐만. 아니, 저 친구 여기 묶여있는데, 저 친구를 떼어내고 저거 아씨, 이 친구를 떼어내고 머리를 꽂아야 되나? 중요한 거는 저 머리를 갖고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중에 하나에 꽂아야 하는건데 일단 체스말은 아무것도 안잡아지네요 여기는 뭐 나갈 것 같은 통로 낼 만한 뭐가 필요해 그리고 저 왕관 모양을 어뭐 있다 길이 따로 있었구나 어허 보자 퀸 밀어야 되나? 표시야 아. 어 잠깐만 그러면은 아이 꼈어 저걸 또 갖고 와야 되네 잠깐만 아까 뭐 뽑히는 거 보니까 이거 갖고 와야 되는 거네 가자. 너는 여기에 꽂는 것 같고 나 아직 어떻게 내려야할지 모르겠어 킹이랑 킹퀸아퀸 퀸 표시가 없는데 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아너 있구나 그 머를 뽑아서 너는 저쪽 하얀색 여기 쟤는 어떻게 내려야되지? 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음 웃긴 게 여기서는 책상이 올라가지면서 저기선 책상이 안 올라가지는 이상 이상하지 않아요? 높이는 같아 보이는데 이가 <웃음> <영화 웃음> 웃기지 않아? 아니 같은 높이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너 내려놔. 아, 뭔지 알겠다. 너 뽑아봐. 아까 이거 타고 올라갔어. 야. 그렇지. 뭐가 여기고? 그리고 너가 여기 오. 뭐가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뭐지? 불이 켜지고? 뭐야 어디가 열린거야? 아니 불이 들어왔는데? 뒤에 불이 들어왔어. 공간이 있단 소리인데. 잡아지지도 않아요. 잡아줘야 뭘당 당겨? 잡는 것도 없어서 안 돼. 두 개를 본다고 밀리기도 아예 안 돼요. 음, 그럼 방이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린가? 일단 나가보자.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었던가? 아니, 내 방이 없는데? 불빛이 들어왔어. 뭐가, 뭐가 열렸다는 거지? 아예 저 위에를 올라갈 수가 없는데 비밀의 문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다예요. 아니, 이거는 풀린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풀렸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이 수수께끼는 푼것 같아. 들어왔다? 뭐 어디 불 꺼져 있는 데 있었나? 내려가볼까? 그때도 다른 방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 아예 체스 말이 안 움직여요 여기 문이 닫혀 있었는데 혹시 열린 그런 상황이 온건 아니군. 움직이지 않는 말과 이 탈각 소리가 뭘까? 푸는 의미가 없는데 다시 다 치는 것 같은데요? 고봐요. 꽂았을 때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잠깐만 불이 뒤에 있는 게 켜지는 게 아닌가? 오! 아 여기 있었구나. 아. 굿. 열쇠 얻었다. 걔가 우주부사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죠. 열쇠 찾았으니까 열어보자. 이제 아또 선생님이 나타날거야또 뭔소리야 누가 투정 부린 소리인데 나 안먹어 이런걸 왜 먹어 못먹어 막 이러는거 아니야? 아 이거는 절로 가져가야겠다 지금 누가 편식해서 투정 부리는 소리야 이거 안 먹어 와난정파인데 소리가 실패. 하, 컨트롤 실패. 이걸 실패하네. 아니 거리가 아니, 미친. 아니 왜 이렇게 짧아? 또. 아닌데, 이거 잡히려고 팔을 올릴 때 해야 되는 건가? 멈춘 뭐야? 안녕하세요? 방금 잠깐 멈춘 거 봤죠? 그냥 막 누르다가 내가 어. 하는거같 은데, 아, 이옆에 건가？ 맞 네, 그래서, 야, 이거 아닌데, 아, 그럼 같은 방식 으로, 있었네요 아 뭐야 개많아 아 뭐야 이 국자 계속 끌고 가는 거였어? 와 뭐야 뭐가 저렇게 많아 어디서부터 갑자기 아 너무 늦었습니다 방금 너무 늦었어요 너무, 너무 너무 간보다가 아 뭐야 아니 야 잠깐만 저 방금 행동 아니 방금 프레임 아니 프레임 아 진짜 이건 내가 잘못했네 아 진짜 알바네 여기 여기서 또 시간 걸리겠네 아 진짜 타이밍 맞추기 어렵네 타임 맞추기 어렵잖아. 야, 씨뭔 말이야, 저게? 와. 심지어 이걸 내려놓고 문을 못 여네? 기다려봐. 내려놔봐. 모노야, 내려놔봐. 아, 그 방향으로 내려놓으면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어. 거기서 이렇게 내려놓고. 근처에 가면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네, 이거 조금만 거리를 두고 내려놔. 아, 이렇게 해야 내려나죠 아이씨. 일로 가는 게 아닌가 본데? 아니, 뭐지?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지? 안 집어줘. 저걸, 국자를 집고는 문이 안 열리거든요. 여가 길이 아닌가? 잠깐만요 제가 이게 풀려버렸네요 뭘까? 길이 또 있어? 이게 나가는 순간에 제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작이 멈춰져 있어 그 나가는 거에 내가 움직이는 게안 되던데 네. 어중간하게 나가기가 안 돼요 아이, 뭘, 앞으로 전진을 해야 뭘 풀든 말든 하지. 아유, 정말. 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어, 기다려. 내가 보기에는 이 집기들, 이 뭔가가 있어. 나 여기 매달리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매달리지? 매달리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매달리기가 안 돼, 안 되는데. 원래 어중간하게 뛰어도 매달리기가 되거든요, 이게. 게임이. 매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뛰어 지금 여기로 올라갈 수 있, 있게 만들어 놓은 건또뭐 있을텐데 은 없어 되나? <웃음> 어, 잠깐만. 어, 아, 스투스 똑똑한데? 오, 시, 똑똑한데? 이걸 쓰고 나가는데 못 알아본다고? 아.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있는 거 아니지? 아, 아, 그거 귀찮게 하네. 얘들아, 조용히 먹어. 밥 먹을 때 조용히 해야지. 아, 시끄러워. 정말 뭐 어, 괴롭혀. 그가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지나가면 떨어져서 내 머리에 있는 게 벗겨질 것 같아 넌는거 <웃음> 아니었구만 뭐지? 볼까? 여기 길이 없어 아! 저 살짝 벌어진 문틈으로? 그냥 못 들어가네 나도 껴줘! 줄이 막 통과하네. 뭔가 점프도 안 되고 일단 뭔가 아니 벗기도 안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안 돼요. 키가 되는 게 없어. 점프도 안 되니까. 아 여기 갈수 있는 거네. 아 뭐야. 어두워서 안 보여가지고 못 나가는 줄 알았더니. 나갈 수 있는 문이었어. 일단 저거 누르기 전에 뭔가를 확인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건 누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증거야. 어! 와, 이건 나도 좀 예상했다 근데. <웃음> 이거 이거 내가 나를 예상했어. 대박이네 대박이야 쓸데없는 거에 집착이나 하고 제대로 건너기나 하지 와막 뇌도 있어 봐봐 여기는 분명히 한 방향으로 누르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끝자락에 가서요 내가 여기 이렇게 쭉 왔을 때 방향키 그대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떨어져 머리 좋게 만들어놨어 뭘 내, 뭘 내린 게 맞나? 뭘뭘 뭘 내린 거지? 밑에 컴퓨터 눌러봐야 되나? 먼저 확인 확인 좀 다시 해볼게요. 어 뭐, 아니야 이거 내려놔 이거의 정차가 뭐지? 이 정차가 뭘까? 일단 안다 여기 왜뭐 올라설, 수... 올라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열렸는데? 저 내리는 게 뭐지? 뭘 내리는 거지? 아 잠깐만 이거 던지는 건가? 그니까 그럼 내가 지금 저 유리병을 다 깼는데 그럼 어떡해요? 원래 쉽게 안 깨지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유리병 아니어도 되는데 아 그럼 저 뇌가 들어있는 저건가? 아 뭔가를 달아야 되나? 내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빈병이 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와 이건 안 깨졌어. 이거 그냥 내려갈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 병이 안 깨지네 저도. 아 설마 이 뇌덩어리를. 으으ых 에이봐요 움직일 때마다. 에이. 에이. 하. 선생님 실험 도구 과학 과학 실험 준비하시는군요. 아이들 과학 실험을 위하여 아..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야하니? 눈으로 가야하는건데 선생님 거기서 안 움직이십니까 혹시? 선생님? 나 여기서 소리를 낼만한게 없는데? 던질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움직인다 천천히 갑시다 문 만지기만 해도 소리가 어, 뭐야 여기 막혀있어 아닙니다 닫혀있니 설마?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거 다 이들 된가봐요 일단 이 위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느낌 오는군요 올라가자 WASH! Wow. 아까보다 더 예민해졌어. <웃음> 나가야 돼? 와 진짜 까다롭다 까다로워. 와 이거 걸렸다. 아야 여기서 발소리만 나도 걸리는구나. 아나 네. 새끼 손가락 아파요. 새끼손가락 아파 죽겠어 아니, 책장을 뚫고 나오는 게 어딨냐? 아니, 봤, 저 책장을 뚫고, 뚫고 먹는 게 어딨어? 아니. 찌면 되는 거였던 거야? 찌지만 않았던, 않으면 되는 거였네? 야몇 명이야 헤이크를 이렇게 우리 속에 없는 시나리온데야 잠깐만. 어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와와아 아니 이걸 또처맞는게 어딨어 아니 망치로 누르는 건 안되나 찍었네 너무 빨리 눌렀어 씨. 아, 씨. 천천히 아 빗나갔어 어, <웃음> 아 빗나갔어 아 한턴 쉬고 달려드는거 뭐냐 한턴 쉬고 달려드네 멍청이. 아니, 몇 번을 해, 이걸. 뚝배기. 여기서 틀려. 오! 아 열받네. 아, 너 손가락 아파. 원래 피지컬이 안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접을까? 아 그만할까? 아 접고 싶네 아씨 열받네 진짜 열받는다. 아, 진짜 방향 너무 열받아요. 무슨, 바, 무슨 이게 박자 맞추는 게임도 아니고. 쓸데없이 때려 부시는 게 많어. 옛날보다 할게더 많아졌어. 답답했으면 저런걸 내가 아는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미션이 들어옵니까 있어. 아니, 때리는 게 이게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좀 느리게 때려가지고 아, 또 잘못 눌렀다 아니, 이걸 거리 조절해야 될것 같다고? 아, 그래? 자고 와도 제 자리겠지? 지금부터 지금 자로 가세요 그러면 아야 지금 자로 가세요 그럴거면 에? 지금 자로 가세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려 아씨오시일날 뻔했다 아 이봐! 뒤돌아서 바로 때리는데! 뒤돌아서 바로 때리는데 이거 어, 뒤로 좀 도망가야 되나? 아닌데 그래도 덤벼두는 건 똑같은데 못 치우는데 맞았다오게이 아. 어떻게 옆으로 처맞아도 돼서 지금. 아. <웃음> 아, 재밌다. 아, 즐거운 게임인데 아주.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또 앞에 있나 봐. 답을 잘 봐야 돼. 이걸로 내려 찍으라고 있는 걸까? 식스! 아, 또! <웃음> 아니, 아, 나 달려드네. 안 다, 가까이 가길래 안 달려들어서 안 달려드는 줄 알았는데 달려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걸로 부시는 건가? 식스 괜찮니? 괜찮은거야? 여기 도망, 여기서 나가야 돼. 손잡아. 가자.